빨리 슬레이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실호뜸입니다 빡빡이야즈! 야 저는 마이크를 꼈고 이분은 마이크를 꼈지 않았어요. 컴온! 오늘은 대망의 스쿼트 천0개를 하는 날인데 약간 막장 스쿼트 천0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00개는 하프 스쿼트로 가고요. 그다음에 고관절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점점 딥하게 갈 거예요. 아 저는 풀로만 가겠습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두번야천 아, 히 가야 돼요. 고 저러고 저러고 러러분저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보면서 몇개고 일곱? 여덟! 최초 개수 고 저러고 저러고 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러고 고 여덟,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사월, 마주 보고 주실 게임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제 동기부여 다 보셨나요? 자세 어떤 자세죠? 동기부여 됐어요. <웃음> 그래서 동기부여가 네. 1월 1일에 올렸는데 1월 2일에 <웃음> 새벽까지 술 마셨다고요? 하지 <웃음> 아니요 저는 1월 2일 날. 아 1월 2일.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끌어주세요. <웃음> 행복하고 그 건강한 하지몇개 했죠 지 몰라. <웃음> <웃음> 몇개 했어? 아, 넷. 사십팔. 아사 오케이. 50 오시! 하나 오시! 뭘 갈아 먹어 시 오시! 아 엉덩이 오시! 아파요 날 오시! 오시! 오시! 아파요시오세 오시! 오시! 아시 오시! 오시! 아니다 아니다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아니다 이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시 이거 역시 뭐? <웃음> 느낌 이거 느낌이 너무 나. 왼무릎이겠지 뭐야? 이거 느낌이 너무 나. 아, 두가님! 나고 하겠습니다! 나고 하겠습니다, 두가님! 몇 개? 동기 죽는다! 동기 죽는다! <웃음> 동기 죽는다! <웃음> 아, 천천히! 버빙크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냥 허리를 박살. <웃음> 댓글 읽어야 동기부여동기부여 <웃음> <웃음> 영상 보고 있는데 몇개 했죠? 하나 82요 82! 네 같이 가요 하 다섯 다섯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하 하시며. 시하 네! 다섯 보거 하나! 아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다거 아, 진 한대. 여기 들어오 거야. 우리 스쿼트천고지어하고지금하지금부자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시작자시작하하자지하 지금부터 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하지하지하지 큰 하... 실수를 했네요, 새해부터. 어, 아, 어, 인스타 라이브 아직 안 빠졌네요, 사람이. 계속 봐야죠. 하... 어떻게 보시지, 계속? 소통해줘야죠. 어, 계시, 어, 안녕하세요. 교수 아가 세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소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키의 네, 성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진짜 설레는 거 네. <웃음> 아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다. 어,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거다이는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요거요 비가안들 여기 해주요 38개. <웃음> 이제 그럼 140개네? 네, 140. 그렇게! 1000개까지 올라갑니다, 네. 저희는. 사라 유 팀. 더워리 팀. 가능 빨리 하지 라고요 불가능을 가 불가능을 가 불가능을 가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So we d e c i 천 e d to do it. Nothing b r o e man. m r o k e n m a n b r o k e n m a n r o e n m a n o m a n 골반을 열어주면서 앉으세요. 오늘도 나가고 싶다. 움직이기 네. <웃음> 했기 때문에 오늘 나갈순 없습니다. 움직이기, 움직이기. <웃음> 움직이기 이번에 보시니까 좀 올라갔어요. 오 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어리다는 게좀 충격적이었어요. <웃음> 예전에 운동하던 직장인. 예전에 다녔었어. 지금은 전원 유튜버. 전원 유튜버. <웃음> 전업 유튜버 맞아. 전업. 아니면. 업. 업업 업. 업, 업, 업! 홀레이프트! 잠시 소리 줄여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죠? 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요 쇼피드님. 이 친구 최대 나와서 생각보다 숫자 잘 세요. 이건가 이과 <웃음> <입과> 나왔어요. <웃음> 최초 가장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대 아니에요? 우리 오디오 아예 안 비웠는데? 구독자분들이 보고있다. 구독자분들이 보고있다! <웃음>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거. 0 0개되이 알려주세요. 소통 준비! 소통 준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렇게 보내주세요. 패턴 이거, 이이거 와, 이거 관절에 불고기와 신 좋은 기름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와, 지금 4분 안, 되게, 아, 1분, 4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어. 1분4요 10분, 안0게 지금 하고 있분1 0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 0아 10분, 로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아분아0분 10분, 1 0 준비, 준비. 또땀 어, 흘리고 있다. 시작! 천천히! 후. 둘, 셋, 넷. 지금 계란형님이 많이 헛헛거리고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화이팅! 800개 남았습니다. <웃음> 이게 400개에서 700개 지점이 좀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님. 고개도 좀 들고요. 이렇게 개 가실 텐데. 가슴도 좀 내밀고요. 이렇게개가 힘든다. 탈 써서요 탈 쓰고 해요. 화이팅! 속도 좀맞춰라 팀플! 손 잡지 않습니다. 시씨아태어났어 <웃음> 그 와중에 풀수건 타일 하고 부모님, 주간판이 설치했습니다제 <웃음> 주간판이 설치니다 주간판 드림 뭐야. 제주 주간판이... 하죠? 5 0 0개를 제가 얼마 전에 해서?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베리 예, 이번에 네. 콘텐츠 할거 없다고. 네. 2020년 맞아서 버피 테스트 2020개 한번 찍어볼 거라고 장난치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100개 정도 같이 해줄게요. 초대해가지고 유튜버 몇 명씩 바톤터치로 100개씩 하면 되겠다. 하, 뭐 말이 안 나오지? <웃음> 방송에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진지하게 말이 안 나와요. 사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밑밥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선에서 운동하고 오시면 아시죠? 전 앞에 유튜브 촬영을 공거아시죠 그렇게라도 셈정합시다. 고개 그만 숙입니다. 배인 깎주고 저는 딱 200개에서 300개 그 사이부터 땀이 나거든요. 지금 땀 나고 있어요. 홍수입니다, 홍수. 음수. <웃음> 일단 저나 엉덩이 좌절서 나가겠네. 오늘 뒤에 일정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웃음> 내일 운동할 거예요? 사이로 못하더라? 화요일에 도 운동 브이로그 찍어야 돼 <웃음> 구독자분들이! 저런 다음 주에도 운동 보이로그 찍어야죠. 하 역시. <웃음> 그러니까 개인 운동을 하지 말아요. <웃음> 촬영으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놀랬었잖아요 우리, 우리 혜연이 놀라셨어요. 로케, <웃음> <오>? <웃음> 하다 이렇게 82개. 어 82개. 하다보니 까 신장 반사로 일어나게 돼요. 반사하지 않습니다. <웃음> 신장 반사로, 반사로 일어나게 돼요. <웃음> 근데 몇백 개 넘어가면 그냥 자동화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빠기박이다엎박이 같이 해요 제가 네. 하나 더했요 빨리 올라 <웃음> 저기가 빨리 오고. 그렇게 98개! 99! 파이어! 무릎좀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100개 하고 쉬시는 때에는. <웃음> 아, 김동현 씨한테 로키 그냥 한 시간 동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심조심 <웃음> 조심. 자 숨이 살짝 돌아오면 바로 들어갈게요 원래 오늘 스트레이트로 하려 했는데 부모님 <웃음> 살짝 틀어서 저쪽 보고 해쭤보지 마요 자세 보여드리려고 옆자세 죄송합니다 어, <웃음> 엉덩이 젖었어 어떻게? 기다란다 당히아줘 자, 갑니다. 시작! 거보고 저랑 같이 맞춰요, 속도? 리안 보입니다. 저안 보입니다. 한테 보이죠? 아, 보이저보이가풀랑 포기하기는 요청을 해거 같은데 저 그렇게 호랑호랑 하는 거 말입니다! 버딩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딩크, 아! 반대요. 네, 그중에도 버딩크는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웃음> 허리가 아작나죠? 네, 외북 옆도 선수분들 중에 그냥 해요? 네. <웃음> 와, 그만큼 몸이그 상태에서 이클 이클 할때 올라가세요. 그렇죠 일반 사람한테 위험하잖아요 무조건 그저 흥수랑 요청 아 끔찍하면 이 많이 가진 요아 이거 진짜 아 진짜 그만? 어? 두 조금만 내놨어요? 아두 조금만 내놨어요 와 잠깐 두 조금만 내놨요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합리할 때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것 같습니다 아뭐 시사적으로 그럴까요시 잘하고 있어요. 한 50개쯤 안한것 같은데? 지금 숨은 게어죠가 좋겠네. 쿨인인게 제일 중요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튕겨서 올라가니까 밑에서 1초 더 버텼으면 좋겠어요. 신장 과정 스케줄이 많았 제가 병원 갈게요 아, 병원 다 여러분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그처럼 해도 굉장 힘들어요. 같이 가요. 가게 너때요아 아, 저지몇분됐는 <웃음> 주말에... 별로 안 됐어요. 뭐 하는 짓이야, 주말다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 틀면 되겠네요. 주말 여러마이있 음... 샐러드, 살아주십시 갑자기? 닥터가 되게 되있죠 닥터? 네. 설날 때뭐 하세요? 와, 저 말할 힘요 없어요. 하는거 아니야? 인터뷰. 설날 때 일이 알았죠? <목소리> 저, 제 쉬어야죠 잘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8 저, 8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자유 h 한수호 i 사명을 r 고 I'm h e r 도 훈련하는 r e I'm here, i 한 here, I'm h e 어 e I'm here, I'm h 누가 있으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수업 중이라고. 누가 있으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지금 300개? 300개였나 지금? 아, 400개. 400개? <웃음> 이게 이성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화이팅. 수업 아래서 땀이 털려지고 살짝 땀좀 닦고. <웃음> <웃음> 그때 버필 할 때보다 힘들다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신문입니다. <심지어입니다. 웃음> 오늘 오늘은 스쿼트.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 아, 빠르네. <웃음> 시작. 아 안녕하십니까. 아 먼저 누워들까요? 아, 뭐 <웃음> 제가 스쿼트 기술 도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 교대? <웃음> 교, 교대 교대? 아니. <웃음> 호흡, 심호흡. 숨이 안쉬어니다 <웃음> <무>, 무호흡, 무호흡. <웃음> 무호흡.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호흡이 너무 가쁘다고 느껴지시면 운동 중단하시고 쉬시면 되는데 응. 계란형은 생경막 기능 좋아. <웃음> 생경막 기능 좋아. 건강이력이 있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우리를,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요. <웃음> 저 말고 계란 햄을 구경하고 있어요. <웃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어, 김치 <배고파>. 한번 해줘요. <웃음> <웃음> 이거 덴티키 아니야? 덴티키야? 시커우. 시 후우. 자, 이제 절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힘을 뱉어줘야 돼요. 힘듭니까? 괜찮습니다. 힘듭니까? 힘듭니까? 팔복 교육제 힘듭니까? 안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제가 팔복 교육제였습니다. 제가 제가 팔복 교육제였습니다. <웃음> <진짜>. 힘듭니다. <웃음> 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해. 교과님. 교관님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 사람들 그냥 고중량 하겠습니다. 발은 <웃음> <반은> 똑같아합니다. <웃음> 그냥 190을 먼저 190으로 하겠습니다. 그몇 개만. 하겠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내목 아기 질입니다. 아, 여러분 땀 땀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무리해요, <웃음> 물, 랄까물 마시고 와가지고. 저기요, 구독자분. 구독자 안 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웃음> 둘다좀 있으면 잘 봐. 화이팅화이팅아 교대한 거죠? 아니요. 몇 한, 개죠? 한, 한. 57개. 57개요? 피때문에 <웃음> 계속 세력이 없는데. <좀> 그래서 손해는 <웃음> 거 힘들지 않아요? 그냥 바꿀래요 저랑? 아니죠. 제가 계속 살까? 우리가 더 힘들죠. 아, 그렇죠. 저두분다 디스크여서 이거 아, 누구, <웃음> 우리 한, 누구 <웃음> 땅이에요? 이거 누구 땅이에요? 당신 땅이에요. 한걸 하나 당해. 궁금하네. 이거 이거. 인생 피조물. 피조물. 피조 피조물. 피조물. 피조 피조물. 아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 <웃음> 아, 진짜! 하나, 뱀 아, 열심히 네. 아. 잘하고 있어요. 공간한다. 파이팅 공간은? 빠따가! 빠따가! 빠따도아구창도 아, 아, 이거 타볼까 저도 친한 옷아구창이있 이름이 아구창이요 아니, 어? 아 진짜? 이름이 아구창 아니, 하규창인데 아구창이가. 많이 아, 웃기고 있어요? 아 진짜 말씀을 <웃음> 하시지 나 이런 거하나 아니 좀 바로 똑바릅니다. 좀려 주시라. 살려 주시라며. 오백 개. 오백 개. 오빠 오백 한번 <웃음> 인정하셨죠? 5백 1개? 나도 할게요. 개안 한 할게 한 할겁니다 저. 같이. 지금 하나 있어요아 시험 때문에 숨이안 되네. 아 잠깐. 한 개. 잡으려고 기구 해줘선고하겠습니다 무릎이 너무 가벼워요 어떻게니플렉션이 제가 지금 슬관절에 불고기 안 됩니다 슬관절에 불고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음> 제가 계란형 뒤돌아 봐줘 엉덩이가 아까 저좀 면적이 더 늘어났어 안 여기 안에 하나 지입은 아니, 유튜브를 너무 원시적으로찍어저솔직도 네? 거죠, 솔직, 저 지금. 저 지금도 저 지금. 저 지금도 저 지금. 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번 반복 감기 붙여넣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션이 다르잖아요.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안 되나?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개를스금지로 한번 가볼게요. 풀스지트하지 않아도 돼요. 풀스지트 해도 되고요. 시지지 아, <웃음> 두겨 진짜. <웃음> <웃음> 저는 200개를 지금 하프랑 약간 그딱 그냥 스쿼트 정도까지만 해볼 거예요. 쉬어가는 느낌으로 되게 좋거든요. 영역, 트레트, 플러쉬. 근육 연결은 확실하게. <웃음> <웃음> 포크 할줄 아세요? 어? 포크 할줄 아세요? 알죠? 오케습니다자 쓰니까 포커 파타시를 안 봤어요. 아파트 시를 안 봤다. 뮤지컬 레베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바빠서. 표준 끊어주세요. 퇴근하기 아, 네. 진짜 힘들어요. 아셨어요? 숨가 네. 그러니까 구해줘요. 좋은 아침입니다만. 반 네, 참여 <웃음> 네, 주시나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경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일단 네, 빨리 할게요. 일단 빨리 할게요. 아, 아,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아왜 봐요! 아, 제가 따라해드릴 거 아니었어? 속도만 맞춰요, 제발. 진짜 맞춰. 아, 태클이... 어 맞춰요! 아! 테크닉 오케이! 오... 방 보셨죠? 경렬 오는 거! 와... 경렬 오는 거방 보셨죠? 와... 신기하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구독자분들이 설 연휴 때 먹었던 그 명절 음식이 충분히 빠질 수, 수, 수, 수, 수 있지 않아요? 다뺄수있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설날연헨그 일하셨던 분들이 200개를 네? 그 스트레이트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10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그렇죠 우리도 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해가 안, 의사,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돼요 무슨 대화인지 아실것 같아요, 지금? <웃음>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요. 구독자요. <웃음> <웃음> 어? <파이팅>! 어? <웃음>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이게 남자 팬들의 좀 많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남자 팬들도 많고 오 기능성이에요? <웃음> <웃음> 성영화 보셨어요? 봤죠. 마지막에 그뜸이이하쿠마다선생님사주세요이겠죠 하쿠마라. 찍어서 디스패치에 고좀 해주세요. 시끄러 방금 철권에그 샤오유 맞았어요. 뭐예요? 댓글에 뭐예요? 샤오리 아시죠? 링샤오리 구독자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링샤오리 아시는 분들 댓글에 철권 좋아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첨을 통해서 <웃음> <이렇게>. <웃음> 저 똥에서 뭐? 확실하게 했죠. 해줘야죠 죠와 그렇게 못합니 오케이 그렇지 빠르다 셋 빠르다 된자 <웃음> <웃음> <웃음> 하... 하... 하... 하... 됐나? 예, 어요 이게 예, 이열, 시열이라는 말이듯이 이통, 치통 이같은 어? 이좀걸면은 쉬는 시간 스트레치도 좀 해주시고 전 계란형 잠시만을 냈다 아, 텐션! 오, 텐션! 오, 텐션! 그쪽만 하면 안 되죠 오 스트레칭을 하시겠다 그렇죠? 아, <웃음> 난 동동으로 가겠다 운동 중간에 스트레칭 어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해야하지 말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칭 많이 할 필요가 <웃음> 15초씩 자 이렇게 다리 잡아주시고 아, 말을 많이 하니까 좀난 웃으니까 너무 뭐 숨이 차요. 아, 입 벌리지 마요. 수연이 <웃음> 이렇게 돼 있어. 나 다시 니다 우리 쉬지 않고 갈란데 100개 못 했잖아요. 아, 잠시만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지 마세요. 진짜 쉬지 아, 아, 너무 길게 합니다. 15초 지났습니다. 자, 화이팅! Okay, o k a come on! Next round! y e a I n to the l e x t l e v e l Round one! White! Right. Here we g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Woo! 서 o o Woo! w o 야, 전, 전 대학교 때 소프트볼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서 우리 야구 관계자 여러분 또달려라경계라대이서로이할수 있으니까 공잘치니다볼보이 잘하니까 어제든제 여기 피 아니에요. 먼저 어가십 그래서 하면 한다. 알겠어. 할수 있어야 다. <웃음> 절반을 넘어섰으니까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서른 <웃음> <사람 안 웃음> 25개래요. 긴 여긴 왜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긴 여 여긴 그냥 손을 뿌리시고 다른 팀과 매서이아 솔직히 저 뿌리칠 수 있어요? 남매 s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웃음> <에이씨>. 에이 <웃음> 이 있잖아요. t is 에서 What is it? What is it? What 서 에이프릴 a t is it? What is it? w <웃음> 아... <웃음> 구원근이좀 있어야지 재밌는데그 그럼 더 열심히 하자, 계란형은. 하게하제하하게하하하 진짜 어어어아 일정한 속보로 가야 어어그 <웃음> 뭐, 뭐, <웃음> <웃음> <그만해라>, 진짜 남여쭤오면좀 편한게 게판 치면 편집을 해주시더라 대로 죽고 말로 갑자 <웃음> 아 이번에 천문 보셨어요? 네? 천문? 아니요. 장영실 그... 못보셨어저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봐가지고 가이봐요아 아, 아, 아, 진짜. 어우 지금 입에 들어온다 지금. 이제 <웃음> 이비인후과 있죠? <웃음> 있어요. 으뜸 이비누가과도 있어요. 아, 원장님 혹시 다섯프레즈 이낙준 원장님 요즘 그 웹툰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홍빛이랑 우리 어떤 작가님그 저희 구독자분이 집어들겨이분은가 하고싶어 진단 한번 해주세요 수염이 계속 목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서 이게 숨을 못쉬겠습니다어떤님이랑 아, 한번 어떤님은오디서먼장에 정신과로 운동 중독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왠까나 운동 중독인데 잘할 수3 0개 남았어 뭐아뭔스이 어, 엉덩이 부었다. <웃음> 엉덩이 너 퍼져요. 땀 닦으면은. <웃음> 뜰수 있어요? <웃음> 조약했어. 파쿠마다 파쿠마다 <웃음> 아 진짜 800개 쳤지, 지금? 700개 했습니다. 800개. 700. 700개 했습니다. 네 켜주세요. 이 우리 라스트 200개니까, 아 300개니까 같이 해요. 아 200개 남았다고 하고 천, 1,100개 하는 척을 하자고요. 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 아니 솔직해서말하 지금 그렇게 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아니 거 일로 거. 와봐요. 코다젖었어요코다 e 었어요 <웃음> 아니 불편해 보여, <웃음> 아 p 오늘 I'm 수 a 이 위에 더 많이 덮은 걸 끼고 왔어. a p p y I'm m h a p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 후. 후 한숨 아니고요 후. 엑셀레이션 그 후에도 이제 많은 감정의 후가 있겠죠 <웃음> 어휴 <어이후>. 안도의 후후 <웃음> <후>. 끝났다 후다 있는데 방금 그 후는 그상 꺼지는 사 두꺼 <웃음> 보자 너 진짜 내가 두꺼 보자라는 그만이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스쿼트 할때 무릎을 이렇게 지는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편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레깅스가 내려가요. 편한 <웃음> 레깅스 내려가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 근데 어딘가 오늘은 가지 되는데요? 어, 여기 3대 뒤쪽이랑 광배까지 힘들어가는데요? 후. 뭐 후. 오늘 백투사 <웃음> 그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백투산 먹고 졌어. 백투산자. 3명씩. 백! 백승자는. 오 두. 아, 실패했네. <웃음> 아니 우리 엄마가 백승자라서. 슬라! 엄마 이름 생각났거든요. 아, 아무리 얘 저는 그때 경자랑의 지도 아. 두물머리가 뭐예요? 두물머리가 뭐예요? 두물머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선 이름 아니에 장소 이름 아니에요? 소머리 아, 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요 저는 저는 저는 국밥, 아, 소머리 국밥 저는 순대를 좋아합니다. 아, 잘하네. 백순대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저아저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 이렇게 자세가 망가진 상태잖아요. 자세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무리해서 제가 청기한다고 청기하라고 하진 않아요. 체력을 늘려서 가능하다면 정확한 자세로 하라고 하죠. 전하 아, 이거 자존심. 전하 이거 자존심이 있지! 풀서커트 갑니다. 손 뗍니다, 씨씨. <웃음> 네, 편집 없어요. 우리는 스트레이트로 횟수만 얹어서 갑니다. 한손좋죠 지금. <웃음> 우리 기상호 선배님 보고 싶다. 한손 선배님 보고 싶네요, 진짜 이거. 리액션이 좀 겹치면 모르겠죠. 너무 <웃음> 다 다르니까 네.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와, 아, 메이킹 투이그 김동영 아자님이랑 그 샌드백 알바 함께하다. 그래요? 그게 더 쉬워요? 아 그러지 또 뭐, 보, 보, 거, 보, 나, 보, 나, 볼래요? <웃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봤어요 <웃음> 특히 그 무에탈 선수 추우신 분있신데네아그 분은 아더 가벼웠던 분 몸이 하이 <웃음> 네, 아, 하는 소리 기합 소리가 아주 귀여워요 몇개 <웃음> 이제? <웃음> <두고> 보자. <웃음> 여러분 살려주세요 계란형이 저한테 두고보세요 <웃음> 엉덩이가 엄청 부었어요 <웃음> 우리 쌍엉덩이가 부었습니다 <웃음> <웃음> 정식병만 <정신병만> 데려가야 돼 <웃음> <웃음> <웃음> 뭐하는 거예요? 내 구독자분들한테 수고하십니다! 자 이제 200개. 야 뭐지 이 치든데. 어 근데 이렇게 three, 친구들끼리 손 잡고 하는 스크럽도 어때 생각해요? 더 쉽지 않아요? 아시나요? 손 손잡고 한 시간 이거 잡고 하시면 안 될까? 이거 잡을래? 어 그래요. 이게 잡고? 아 <웃음> 자존심이지. <웃음> 갑자기 왜 저래? <웃음> 여러분,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아셨죠? 화이팅! 다왔다어도할수 있어. 아, 아 그렇 그렇지, 좋아! 컴온! 손에 다 왔어 환손된 거예요? 할수 <웃음> 있어, <웃음> 우리는. 손이 빠르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능적성 운동하는 것 같아. 어, 이거 여기다가 <웃음> 우리 아이소매트리 운동을 섰던 느낌이야. 아, 아이소메트리 운동을 섞던 느낌이야. 락아이소이 <웃음> 힘들어. 단어 뺨들어힘들다그상 올릴 가어 없죠. 전혀 없죠. 7센자우 고관절 더 우리 가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는. 아, 노래만 좀 부르지 마요. 우리는 사랑노래는좀 <웃음> 그 잘해. <웃음> 강철의 사랑이 이런 그 남자들이 환장하지 <웃음> 땀이 미끄러지네 미끄러지네 <웃음> 매트 갖춰줄까요? 발로 도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어진 아니 한번 숙이고 일어날 때보다 땀이 이렇게 나아 그것도 대퇴, 대퇴가 누웠어. 안녕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 <웃음> 공이 야군 <약국>. 이름. 괜찮았습니다. 양아자 맞고 다음다 진짜 다 왔다 이제. 아까 방금 땡기 제가 8개 정도 쳤죠? 어쩌니 봐 오늘은 제가 막장이라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끝까지 막장할 거면 천 개를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막장할 거면 굳이 천 개를 채우기가 없었냐고 아, 아, 제 자리까지 침이 침범했어요 응. 방금은 침도 왔어요 연구리소 히다안 왔어요 왜냐면 하제 침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핏핀지는 우리 핀지라인 이렇게 잡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 구경꾼들 많은가요? 지제 자세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자세는 지금 유튜버의 충이기도 지금 <웃음> 다르 <다리를> 힘을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웃음> 아, 저 이거 하고 또 교육이 있는데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화이팅! 어, 어? 웃기고 있네. 오케이. 방금 페이크였어요. 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개요? 초지간? 와우! 후. 거의 다 왔어요. 아, 아까 웃느라고 대퇴 힘을 너무 많이 줬어. 대퇴로 웃어요? 네? 대퇴로 웃어요? 네. 아, 이거 재밌다. <웃음> 이거 재밌다. <웃음> <아유. 웃음> 수협이 못들어. 엘리9점 불러주세요. 이 저희가 퀴즈가게르 최 오면 그 마리처럼 그 운동하는 게임 있거든요. 알죠. 한번 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 말고 헨리갈리라고 또헬리갈리 아세요, 게 알죠. 헬리갈리라고 또 지옥의 게임만 알면 될까? 아, 한번 그 한번, 지옥이요? 한번 하러 가시죠. 렇게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낯이 없습니다. 저 엉덩이 좀 봐요. 이미 엉덩이가 다 젖어서 집에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줄 수 없어요. 이거 남산이랑 놀때한 건데. 남산이 데리고올걸 그랬다. 그게 묶여요? 아하하하하 이이야아 <웃음> 진짜! <무서워>. 아, <웃음> 이 사람... <웃음> 편집이 어딨어? 저도 모르게 지금 몇분 됐지? 몇분 됐는지 아나요? 아, 40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개뿔... <웃음> 못 끝내... <웃음> 자, 45분 안에 끝냅시다. 몇분 걸렸어요, 지금? 네? 몇 걸렸어요? 40분 넘, 넘었대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3, 3분 안에 끊는다. 시-작! 이 사람 고관절 다안 펴요. 아 이걸, 이걸 받아주네. 받으면 안 될텐데. 이걸 받아주네. 아던지렀다아 아,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웃겨. 이걸 받아주네. 아 힘들 때 이렇게 신랑이 앞에서 손 잡고 있어주면 하는데. 자 아유. 여러분. 자다 왔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다. 안 아, 끝났다. 구독자 하나 둘 생각을 하겠어. 동기 파이팅를 <웃음> 넣어줘야지. <웃음> 우리 뛰런티가 점성 <점수 웃음> 계란화가 되어 <되고> 다 <있다. 웃음> 앞에 보고 옆모습 보니까 추락하는 느낌의 자유로드이 자유로드로 스쿼트라서. 몇개 했죠? 50개 남았습니다. 아, 아 <웃음> 진짜 아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지난주 대전. 네. 나머지 50개 합니다. 이렇게 죠 <웃음> 자꾸 물어보면 더 힘들지 않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약간 아, 집중력 테스트 하는 것 같아. 몇개죠 숨을 더 갈게. 파이팅! 23개. 이거 웃으면서 따라 하신 분들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그분은 진짜 어벙길 대단이에요. <웃음> 인정합니다. 아 힘들 척하기도 다 이제 다 했어 다 했어 파이팅 열개 하나 둘.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엄마. 부탁드려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또 만나요. 안녕!